아, 지금. 아, 아이들이 너무 말랐어요. 어머나, 세상에.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. 기후 위기가 불러온 가뭄은 식물과 동물을 말라죽게 했고 이제는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. 2년 전만 해도 건강하던 아포스와 아푸아는 가뭄으로 인한 영양실조로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렵습니다. 당장 며칠 뒤를 장담할 수 없는 건강상태. 지금 식사가 그거가 전부인 건가요? 돈벌 힘도 없어 야생 열매만으로 간신히 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병원에 갈 수도 없을 건강상태인 것 같아요. 차를 타고 어디를 간다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. 진짜 니네가 이렇게 버텨준 거가 너무 기특하다. 지금 케냐에선 네명중한명의 아이가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. 일주일에 한 끼, 이 아이들은 얼마나 더 버텨줄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의 후원 3만 원으로 한 아이에게 한 달간 영양식을 먹일 수 있습니다. 바로 지금 함께 해주세요.